4권 11강입니다. 자기 행복과 공리주의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상세기 3장 1절로 7절, 갈라데아서 2장 20절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시험한 문제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바르게 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론 자체를 왜곡했다기 보다는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위대성과 거룩성을 다 인정하고 또 그분의 절대 대권으로 하시는 일에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런 심정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살아갈 그 공간과, 살아갈 법도와, 살아갈 재능, 이런 것들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고 이제 선화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이제 피조된 존재로서, 어, 하나님의 마땅한 명령을 순종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비조된 존재됨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하나님과 같이, 그, 뭐 높은 신분에 들어가서, 비조물로서 넘어서지 않아야 할 그런, 그 단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비전물로서는 마땅한 바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 충만한 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그것을 뛰어넘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배려를 해 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충분한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목적과 계획 안에서 자기가 존재하며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온 힘을 쏟는 그런 생활이 아니면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첫 창조 때에도 이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넘어진다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넘어지게 된다 충분히 그럴 만한 동기를 다 주신, 주시, 주셨으니까 신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힘을 다른 데로 빼게 되면 이제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요컨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행복하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렇게 된다 나의 행복에 모든 관심과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다라고 하는 사,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제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삽니다. 이게 존 게이라고 하는 그런 성서 신학을 한그 철학자이신데요. 그 그분은 우리가 <웃음>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행복으로 주어졌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아주 성경적인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의지와 선 그것을 배제한 그 행복 추구는 그리토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불신, 신불신 간의 행복을 바라고 사는데, 사,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바른 인간론에서 <웃음> 보면, 인간이라기,이라서가 아니라, 타락한 그, 아담의 후회라서 그런 것입니다 아담의 첫 범죄 이래로 모든 사람에게는 죄책과 죄의 부패한 본성이 그대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게뭘왜 죄라고 러겠어요 당연한 거라고 하겠죠 그러나 사람이 매우,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은 마음인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항상 아,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도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합니다 남을 잘 도와주고 헌신적인 봉사를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의 감정이나 마음의 만족을 거의 본능적으로 요구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웃음>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그,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자세히 보면, 그걸로 자기 위안을 삼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에서 무엇 하나 얻어내려고 합니다. 뭐, 비단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름이나 존경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가 고도한 종교의 위치에 올라가서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특권의 위치에 이루고 싶은 일종의 욕심입니다 기왕에 예수 믿는데 좀좀 좀 앞자리에 서서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그런 동일한 색깔인 거죠 자기가 성자가 되든지 종교적인 특본계급에 속하든지 남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든지 간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한 종교생활이 되는 거죠 심지어 아상의 문제에 대해서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아상을 증진하는데 조장. 중신하고 조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반성할 재료로 삼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보다 진리의 깊이를 더잘 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아상을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 기, 기막힌, 기막힌 태도이죠. 그러지 않으면, 음 다른 사람보다 종교적으로 더 높은 경계에서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익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더 말할 것 없죠. 이런 것들이 거의 본능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습관처럼 어려서부터 하면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베어 버리게 되는데 거짓말을 습관처럼 사람에게는 거짓말 하는 것이 하나도 걸릴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데 사람한테는 안 걸리게 한다 그게 몸에 배가 지고 사람이 고귀한 것을 추구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자기 복리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까놓고 얘기하면 개혁 교회를 하는 것조차도 그럴 수 있다. 자기 자기 자기 아상을 높이고 자기 영광을 거두려고 개혁 교회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값이 있는 것을 덮어 놓고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줄 만한 상대가 있으면 그에게 더 접근하고 친하게 지내려 할 것입니다. 내가 개혁주의를 해서 이름을 좀 내고 싶은데 누가 개혁주의 유산을 많이 갖고 있고 예? 개혁주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가서 구할 거 아니에요? 더 친근하게 지내면서 학문의 세계에서도 지식이 많은 자와 친해져서 될수 있는 대로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혜에 있는 것이지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엄격하게 따져보면 항상 자기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습관화된 생활 감정이 거기 많이 껴있습니다. 뭐 시, 심리학에서 말하는 착한 아이 증후군 그런 것도 일종의 그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참, 참는 게 편하다. 그게 차라리 행복하다. 생각하면,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런, 그런 것도, 그게 자기 몸에 습관화돼가지고 자기가, 그, 그,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아무튼, 내가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재산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것에 가까이 가는 것이 진실로, 무슨 까닭에 그런, 그렇게 하는가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욕망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좋은 곳을 취하려고 할 때는 승인해 줘도 좋은가 하고 스스로 가만히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중생하고 신령한 생활을 하, 하려는 사람도 인간적인 선을 그대로 승인할 수 있는가 과거의 습관이 발로 됐을 때 그대로 조장하는 것이 과연 가한 것인가? 그것을 엄격하게 규제하든지 뒤집어서 고쳐놓든지 혹은 파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한, 것, 가한 것인가? 하는 것이 과연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명확하게 생각하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걸로 출발을 해야지. 거기다가 자꾸 육신의 정욕, 입,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꾸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게 가당한 일인가? <웃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에 조차 하나님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요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복주의는 궁극적으로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고 결국 거기까지 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시험에 빠지고 안 빠지는 것에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하와가 내가 이제 주님의 창조물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무슨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또 뱀이 와서 얘기를 해도 이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한다고 어저 물리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행복에 자기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내신 제도와 규례에 대해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신행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 그 어떤, 이, 인생의 분기점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고 나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상에 보기에 다 좋은 일로 승인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의, 이 세상 사람의 그 세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아무 소원도 없고 욕망도 없는 허무한 헛개비 같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 욕구가 없다면 말이죠. 소위 불교적인 무화상이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무화상이라는, 모든 번뇌가, 이게, 그, 108번뇌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번뇌가, 뭐에서 오냐, 이게. 욕구에서 온다. 그 모든 욕구를, 무념, 무상, 무욕, 이렇게, 모, 모든 욕구를 내려놓으면 이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화상의 경지에 들어가는 건데. 그건 이제 할수 없는 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 일종의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기 체면이죠. 자기 체면을 거는 게 열반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아... <웃음> 합당치 않은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도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화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 무화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충만하라. <웃음> 성신으로 충만하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서 나올 것은 죄밖에 없으니까 성신으로 충만을 해서 교회를 충만케 하고, 교회를 충만하게 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라. 아상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상만 아, 벗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요구하시는 것에 자신을 다 들여가야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이지, 종지가 아닙니다. 종지라는 말은 잘안 쓰는 말인데요 그 음악의 그 일정 단위의 끝을 알려주는 그 공식이라고 사전,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나와요 끝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이 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리토만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승인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스 2장 20절에 나온 것처럼요. 내가 그리토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토께서 사신 것이라. 전혀 다른, 다른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기 전과 후가 확실히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난 주일에도 봤지만 중고를 뜯어 고쳐서 그 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토상으로. 그리토가 내 안에 계셔야 비로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건강해야 할 이유도 있고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야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웃음> 그렇게 살아야만 어떤 문제가 임했을 때 공리주의적인 심정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꼭이 유익이 되니까 말하고 행동,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니까. 자기 유익을, 그리토인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 생각이 우리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몸에 배 있는 건데 그게 거를 틀렸다고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리토인으로서 바로 출발하고 살아가야 공리주의라는 말은 물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에도 해당됩니다.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리주의는 너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행복을 취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사회 규범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규칙 공리주의라고 해요. 규칙을 잘 세워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공리주의도 그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규칙 공리주의가 있고, 하나는 이상 공리주의가 있고, 하나는 소극적 공리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김홍준 목사님 말하는 것은 이건 규범이니까 규칙 공리주의예요. 규칙. 이렇게 규칙을 세워놓고 따르면 여러 사람이 행복하다. 이 규칙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안. 최, 최소한의 사람이 피해를 보고 최대 다수가 행복하게 된다 <웃음> 하는 거죠 그렇게 규범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합니다 <웃음> 이게 원래 공리주의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잖아요 뭐, 먹는 쾌락도 있고, 모든 뭐, 정신적인 내가 뭘 만족 누리는 쾌락도 있고, 그, 또, 육체적인 쾌락도 있고, 아주 쾌락의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 쾌락을 최대한 느끼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리고 고통을 최대한, 최소한 줄여가는 게 행복이고, 최소한의 고통으로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는 것, 그게 동기예요. 공리주의의 동기, 동기가 되고 목적이 돼요. 거기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나온 그말이서 <웃음> 공리주의 철학을 사회 전체 복지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에서 존 스튜어트 밀이나 벤담 같은 자들이 열심히 주장했던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으로서는 물질을 추구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신세계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물질을 최고로 높이는 사회에서 <웃음> <웃음> <웃음> 어, 최고로, 높, 어, 물질을 최고로 높이는 사회에서 생각할 수 없는 고귀한 정신을 높게 평가합니다. 고귀한 사상을 알기 위해서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터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정이든지, 호의든지, 순종이든지, 아니면 돈이라도 주고 고귀한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필요가 있을 때는 두텁게 지내지만 에, 피, 불필요할 때는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가까이 안 하죠. 가까이 해봐야 별로 득이 안 된다 그러면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은 세상에 아주 흔합니다. 불신자의 세계는 철저히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친구를 삼아도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을 삼는 것이지 손해볼 사람을 친구로 삼는 일은 없습니다 물질적인 이익이 없더라도 정신적으로라도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사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자기만도 못한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벗으로 삼지 말라 자기만 못한 사람과 벗을 삼아 봐야 얻을 게 없다 다른 또 다른 관점에서 삼인행 피류, 아사라는 말도 하는데 제 사람이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내 스승이 있으니 그 중에 선한 사람을 가려서 그를 따르고 선하지 못한 사람을 가려서 자신 속에 그런 잘못을 고쳐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공리주의적으로 터득해 가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 중심으로 어, 사, 세상에 사, 살아가는 삶을 몸의 습관으로 들이는 거죠 철학 자체도 행복주의라든지 공리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웃음> 철저하게 공리주의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웃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는 상대에게 직접 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지불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상대와 이야기를 하느라고 시간을 보냈으면 그만큼 나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지만 그것이 꼭 상대에게 대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상대에게 노력과 봉사를 하는 것으로 그만큼 보상이 따라온다는 것이 공리주의의 강력한 생각입니다. 현실적인 주파라를 튕겨서 언제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을 취한다. 이거. 내가 혹시 유익을 못 얻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다음부터는 안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만나죠. 만나봐야 또 손해보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렇게 살진 않는데, 오히려 내내 것을 다 써서 그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그래서 이제 공부해서 남조라 뭐 그런 그런 테이프도 돌아다니잖아요. 아무튼 이 세상은 철저히 아주 자기 유익과 관련해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성경을 의지해서 생각하면 그러한 곳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리주의나 행복주의를 버리지 않고서는 그리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사상이 자기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가락한 사람에게 있는 꽤 바른 공리주의적인 행복주의의 끝없는 습관을 항상 버리려고 해야, 이게 몸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몸에 붙어 있는 죄잖아요. 이게 몸에 붙어 있는 죄가 이제 간음 같은 게, 죄, 간, 몸에 붙어 있는 죄라고 하는데, 그건 아주, 아주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기 위한 그, 이, 이, 이 현실적인 그 죄가 되는데 그 외의 것들도 다 사실은 자기 쾌락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한 일이다 그걸 벗지 않으면 신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 아 내가 그런 것에 꽉 젖어서 생각하는 방식이나 행하는 것이나 그외 모든 것에서 그렇게 했구나. 오늘도 또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았네. 그리고 회개를 해야죠. 돌이켜 그래야 성화를 이루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아닙니까 비워야 채워지는데 비워놓고 그냥 놔두면 일곱 마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더 나빠져요.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비웠는데 그러면 채울 걸 채워야 지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그냥 놔두면 세상께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공리주의적인 것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저절로 없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성신님께서 말씀을 쓰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 자기 유익만 나만 나만 따뜻하면 되고 뭐 나만 배불르면 되고 그 그렇게 하면 이, 이, 이런 사람은 아예 신자로서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이생을 하지 않는데 저절로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전혀 신령하지 않다가 무엇을 조금씩 보태가면서 신령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할 문제는 선과 악은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서 선이 적어졌다고 금방 악이 되거나 악이 적어졌다고 선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령한 생활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만큼 육신적인 것이 보태졌다는 것도 아니고 육신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고 해서 신령한 것이 증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웃음> 신령한 생활이든지 육신에 속한 생활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웃음> 그런 점에서 보면 죄와 의의는 결정적인 경계선이 있습니다 자기 속에 공리주의가 조금 없어졌다고 해서 그만큼 신령하게 나갔다고 생각할 까닭이 없습니다 자기 위안을 하고 마는 거죠 조금 한쪽으로 미안하니까 남들은 다 하는데 안 하면 좀 미안하니까 조금 하는 거 그렇 그렇게 하면 그게 신령한 생활이냐이만 근본적으로 고쳐진 그런 근본적으로 마음 자리가 바뀐 그런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하와도 자기가 아는 신론이 전부 잘못돼서 타락한 게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지식이 부족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을 때 이것이 잘 되는 것이고 그 방법이 여기 있다 하고 누가 유혹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허덕이는 생활을 하는데 자기 인격을 높여주고 자기 행복을 증진시키는 효과 있는 길이 있다고 유혹하면 덜커덕 취하기 쉽습니다. 하와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 기본은 그 마음 기저에서부터 기초가 되는 밑바닥에서부터 자기를 가치화하려는 공리주의적인 생각에 젖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내 행복, 내 영광, 내 이름을 내는 것, 이런 것은 다 저기 없애버려야죠 오히려 나는 쇠하고 주님이 승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 후예로서 죄의 오염이 전인에 다 배어 있어서 아무리 스스로 애써 봐도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을 열심히 다녀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묘하게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까지라도 자기 영적인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공리주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자라는 말은 그것이 없어지면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없어지면서부터 아 이제는 내가 진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다 옛사람은 다 죽었다 <웃음> 최종적으로 항상 그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인가, 병적인 사람인가로 나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미 다 배웠습니다 최종적으로 단 하나의 이유로 나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하는 사실이 현실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또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혔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멸하, 멸했다는 이 사실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도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돈을 싸들고 와서 드려도 안, 안 받아요, 주님 신물이 난다고 하시는 거죠, 오히려. 이 각박한 세상에서 별다른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슨 굉장한 기회가 올 만한 준비나 힘도 없이, 그냥 헐수할 수 없이 사는 사람이, 이제 나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는 식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철수할 수 없어서 드리는 것이라면, 드리는 것이라도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그렇게는 드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린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이 믿어야 본전밖에 안 된다 하고, 그런 정도에서 드리면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웃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고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쉬워서 오냐 고맙다 하고 얼른 반기신다고 엉뚱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아무리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난 재주가 귀에서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도의 공로를 보시고 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받, 받으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제가 주님께 드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도 자신이 전적으로 부인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자신을 드리고 뭐 헌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상이 거기 떨어져 있어야지. 내가, 내가 드리면 꼭 내가 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전체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홀수할 수 없으니까 드린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닌, 니 자기의 환경이 달리는 할수 없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길만 하나 남았다. 그러니 드린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하는 자기 시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이것밖에 없다. 근데 아,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아, 주님이 나를 나 주신 이유가 뭔가? 그리고 회개를 하고 진짜. 아, 제가 들을 게 없는 존재네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걸 드려야지. 헐수없서 밀리고 밀리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 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만 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철저히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 거룩성을 배웠잖아요. 그 거기 거룩성을 배울 때 항상 제일 처음에 뭔지 다 드려진 존재로 거룩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 그리고 그 죄로부터 분리되고 의로 나아가고 거기에 도덕적인 순일성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구별되게 뛰어났으면 그게 구별되게 선택 받아서 떨어진 건데 그러면 죄로부터 떨어진 것이고 의로 어, 어, 의를 위해서 어, 그쪽으로 그 자리를 영역 이동을 시켜준 거니까. 음. 그러니까 전체를 들이진, 그, 데디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체를 들이지 않고는 시작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회심은 과거에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회심이죠. 평생 갱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번 죽었으면 그리토와 함께 죽었으면 끝났지 그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옛사람의 성향은 살아남아 가지고 계속 나를 건드리니까 세상의 구조적인 악도 그렇고 사단도 그렇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런데 미혹되지 않아요 나는, 난, 나는 그 나를 위해서 살수 없는 존재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하와에게 이런 심정이 없었습니다 하와에게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인생의 행복입니다 자기를 시인한 까닭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얼른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하면 가장 큰 행복이 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귀의 말을 듣고 큰 욕망을 품었습니다. 오늘 이 현실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는 마귀의 이론에 그대로 승복한 것이 행복 추구에서 나온 것이지 다른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실질을 도모지 채택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여러 의식과 방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느냐 하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느냐 하는 것은 반대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느냐에. 그러니까 교회를 몇십년 다녀도 한 번도 사랑을 못할수 있다니까요. 자기를 안 치우고 살아가면 흉내만 내다가 그냥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요 <웃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행복, 내, 내 입이 즐거워야 되고 내, 내 귀가 즐거워야 되고 내 눈이 즐거워야 되고 내, 오감이 다 즐거워야 돼고 예수 믿는 것도 뭐, 그 나도 기업이 있는데 분기시 있는데 그것 누려야지. 그 분기시 그 분기시 아니에요. 그런 오감이나 만족시키는 행복주의의 분기시 아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것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와가 시험에 넘어진 원인을 여러 가지로 따져보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다. 자기 행복을 추구했다.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